진! 학교에 우리처럼 꼭 닮은 애들 있대! 너 같은 껌딱지가 또 있다고? <웃음> 껌딱지라니! 그럼 난 풍선껌! <웃음> 풍선껌이든 자일리톨이든 아무 껌딱지나 해! 야! 안 떨어져? 우리처럼 찰떡궁합 친구들이 궁금하다면 샤이닝스타 19화! 일생일대 시아와 제이의 대결! 절대, 절대 놓치지 마세요! 마세요. 야! 넌좀 놔라, 응? 어? 싫은데?